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분들이라면 여자친구 생일 선물을 고민을 안할 수가 없죠 어, 사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걸 이제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번에 어떤 선물을 해야 여자친구에게 임팩트 있게 나를 좀 각인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수 있는데요 오늘 여자친구 생일 선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어,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라 그런 생일 선물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은요 명품가방을 선물하거나 비싼 고가의 선물을 하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. 그렇게 금전적인 것이 부담되는 경우가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. 대부분의 여자들은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가 좀 인터벌이 좀 길죠. 그런데 하는 가지가 더 있어요. 이 방법을 사용하면요. 여태까지 만났던 그 어떤 남자보다 나라는 사람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거고요.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할 거예요. 그리고 내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내 여자친구의 부모님 마저도 나를 되게 좋게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꼭 한번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별게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에게 향수를 선물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줄 향수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향수를 하나 더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자친구 생일날 여자친구에게 생일 축하해 하면서 여자친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주시고요 너라는 소중한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너를 만날 수 있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워 오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네가 축복받아야 되는 그런 날이야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향수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거는 어머니께 전해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알려주세요 왜냐면 너같이 소중한 사람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분이 너의 어머님이니까 너의 생일날 아마도 생사를 오가면서 애쓰셨겠지 그러니 너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축복 받는 게 마땅하지만 너의 어머님에게 만큼은 너는 오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나의 어머님에게 나의 생일날 감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도 감사하고 너도 그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거니까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나를 사랑해 준 것도 고맙고 내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까지 생각해 줄수 있는 남자라서 나를 믿고 의지하게 되겠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자기 엄마에게 내가 전해준 향수를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했던 말들을 엄마에게 전하겠죠 그러면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딸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요? 그러면 그 어머님은 딸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또 표현하겠죠. 그러면서 모녀 사이에 훈훈한 그런 시간이 유발되겠네요.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내 생일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 줄 알았는데 나를 이생에서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내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앞으로 그 어떤 남자들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높이 평가해주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?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. 단순히 내 여자친구의 생일날은 내 여자친구가 축복받는 게 맞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날 만큼은 내 여자친구를 이 세상에 낳게 해준 어머니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음을 한번 우리 상기하자 이게 정말 핵심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여자친구들의 백이면백 100,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의미에 대한 귀한 선물이 될 거니까요 이번 생일만큼은 큰 감동을 주고 싶어서 고민인 남자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